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이트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모이킹 QA에 질문을 남기신 것 중에서 좋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어, 읽는데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워게임과 그 다음 이제 모이킹 취업 프로젝트하고 조금 궁금한 것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항상 제 영상은 이제 제 경험하고 그 다음 제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다른 선배님들의 이야기도 뭐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의킹 취업 준비로 프로젝트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시나리오 기반하고 그 다음 워게임 문제풀이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번 제가 ctf 하고 프로젝트 라는 거 관련을 해서 영상을 어,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두개 중에서 어떤 것을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프로젝트 라는 것이 그 어떤 거대한 그 어떤 결과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좀 프로젝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입니다 이게 더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워게임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보안 쪽으로 공부를 하시던,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던,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목표가 없으면은, 저희가 책을 보더라도, 왜 이거를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 책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워게임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책수준 이상으로 뛰어넘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거든요. 근데, 자신은 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를 남들이 남들이 본다고 했을 때, 뭐, 면접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본다고 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것들을 많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물이 없으면은,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파워포인트, 뭐, 작은, 작은 거라도,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있죠. 그 파워포인트를 내가 굉장히 최상급으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결과물에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입만, 계속, 음, 어떻게 보면은, 어, 계속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프로젝트를 하던 워게임 문제풀이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워게임, 근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뭐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력서에다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워게임도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현재 보면 웹해, 웹해킹웹킹 k r 이라고 있습니다. 요 문제 있죠. 이거 굉장히 좋죠. 어, 웹해킹을 여러분들이 하던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거의 뭐 fm대로 이쪽으로 풀이를 하면서 좀더더 더 여러분들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사이트인데 웹픽킹점 kr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할 기로는 뭐한4 50 문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저도 앞으로 문 오래 돼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50 문제 중에서 이 모이에 킹 내가 이 회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50 문제 정도의 풀이를 해서 프리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예, 공부를 할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내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서 보통 이런 것들은 뭔가 키 값을 가져온다거나 보통 워게임들이 그러거든요. 보통 키 값들이 보통 이제 답이잖아요. 키 값들이 답인데, 어, 이키 값들을 그냥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에는 이키값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만약에 s q l 인젝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s q l 인젝션에 대해서 내가 요거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결과물에 정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워게임을 가지고 하나의 큰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제출을 한다거나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에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듯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 컨설팅을 할 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과정을 이제 모이해킹실무과정이라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제일 적합한 것이 시나리오 기반의 모이해킹이란 거죠. 이게 그냥 모이해킹 프로젝트라고 한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웹모이해킹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웹해킹을 했던 사례들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도 시나리오라는 것을 앞에다가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모이킹 웹패킹을 하더라도 그 웹패킹이 대체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라는 것들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야 포괄적으로 좀더더 더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웹패킹이라고 했을 때그 결과 보고서들을 제가 컨설팅 하다가 어 조언을 주는 게 있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웹패킹에 대해서 뭐 10개 항목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SK인젝션 q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된다. 뭔가 얼러창이 뜬다. 메시지가 뜬다. 당연히 이게 취약점이 취약점이죠. 근데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자들의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이킹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냥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 위협들이 있는지 이 회사에 어떤 위협들을 가할 수가 있는지 이 서비스하고 맞춰서 여기 게임 서비스인데 게임 서비스 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야 크로사이트스케트를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의 어떤 그 머니들 그런 이 머니 같은 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려면 시나리오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모예킹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예킹 컨설팅 할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모예킹 프로젝트를 하나의 그런 공통된 프로젝트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악성 코드를 이용을 한던지 아니면은 저희가 시나리오 모예킹 하는 과정에서 흔적들을 찾아내는 그런 포렌직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거는 팀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작은 프로젝트들이 또그큰 프로젝트, 시나리오 모의킹 안에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짝게 이제까지 그, 그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종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워게임도 똑같습니다 워게임도 이러한 기법들 여기서 워게임에서 그냥 어떤 키값들을 획득한다 라는 것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값을획득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워 게임, 우리가 해킹 그런 대회하고 좀 모의해킹 실무 쪽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떤 대표님은 그냥 어, 솔직히 해킹 대회 같은 것만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면은 탈락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대표님인데 그 대표님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제 해킹 대회하고 이제 모이 해킹하고는 좀 다르다 성격이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이 해킹이큰 도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킹 대회나 워게임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 도움이 돼요 근데 모이 해킹 같은 경우는 키값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키값을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모이킹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그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보안 위협들이 이 내부적으로 이게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게임 같은 거는 대응 방안이라는 제시들을 거의 못안 합니다. 거의 아,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값을 획득하는 목적만 있고.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취약점들이 있는데 요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워킹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까지 다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모이킹 프로젝트라는 것은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킹 컨설턴트로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공격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공격에서 이제 어떤 취약점들이 많이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 중요하지만 은그 공격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시큐어 코딩 관점으로 할 것인가 서버 설정 방식으로 할 것인가 솔루션 도입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마스터 플랜 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신무에서는요 대응방안 제시가요. 자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올려주시는 강의들을 봤을 때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관점입니다. 요거는 제 관점이고 어, 지금 현재 질문 주신 분들은 어, 워 게임이라는 것이 만약 더 재밌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들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은 워 게임을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뭐 시나리오 기반 모이킹 있는 뭐 플러스 그다음 워 게임 문제풀이 플러스 웹패킹 올클리어 좋습니다. 벌써 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신다면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에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보고서에 신경 쓰세요. 어, 항상 이쁘게 예, 잘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예, 도움이 되십니다. 음, 뒤에서 이제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만큼 도움이 되면 되지 마이너스라는 것은 예, 절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 IT 관련 블로그들을 운영 중인데 서류 심산 시 블로그 주소를 기재하나요? 또한 기재하는 공간이 없다가 정보관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라고 해서 합니다 여러분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은뭐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그러한 역량이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자기소개 부분이나 포부나 예, 그런 데다가 이제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란 쪽에다가 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몇년 동안 작성을 했는데 뭐 유로 이런 것으로 다뤘다 이런 주제로 다뤘다 그러한 A라는 주제가 이 회사를 이 회사에서 이제 모이 해킹 역량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런 공부들을 해서 이제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그 뭐냐 그 내부 그 개인적으로 예, 연구를 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 블로그에다가 기재를 해가지고 이제 어, 자신에 대한 그런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기재를 해줘도 예,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오히려, 예전에는 뭐, 이제 뭐, 기술, 이게, 뭐, 지금도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 같은 경우가 외부에 이제 뭐, 나가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어 하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어떤 스타성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게 뭐 어떤 이제,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스타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 스타성을 가지고 만약 직원들이 뭐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한다면은 당연히 회사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안내비 뭐 이렇게 안내비던 그런 여러 뭐 회사에서도 예, 유튜버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SK 인포셋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블로그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연구했던 것들을 계속 이제 발표를 그 공개를 하고 있죠. 가이드 되게 좋은 것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회사들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로그들을 몇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 어, 저희 회사 오셔도 됩니다 <웃음> 보시고 저희 회사도 한번 컨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 예, 블로그 같은 경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입사하기 전에 블로그를 또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블로그를 한 14, 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 사실 중간에 대기업을 입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권을 입사할 때도 그렇고 이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책을 썼던 것을 경험 바탕으로 이직을 생각보다 쉽게 했어요. 이 이야기도 많이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책까지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통하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꾸준히 해요.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그 블로그에 어떤 회사의 내용들을 기재 못하도록 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이제 신입사원으로 가지고 눈치에 늘안볼 수는 없거든요. 눈치를 보는데 뭐몇 개월 정도는 이제 회사에 집중을 하느라 잠깐은 중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시면은 계속 꾸준히 정말로 꾸준히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접 때 충분히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바로 블로그에 가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뒤에 있는 질문들은 또 나눠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